그러니까 <목소리> 이거를 한쪽에서는 오늘을 이걸 보름 날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동지 따름이라고 하니 이거를 만약 모르면 그게 뜨질 모르면. 낮에는 9천분 다산하고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칠타자, 수대산자수대 숫대, 수판을 이제 놔보라 말이요 9천분 놔보고 또 밤에는 800분 놔봐 그러면 뭐에 하나 나온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날마중 정진하는 거기에 범 있고 또 오늘 낮에 모든 떡, 밥, 모든 과실, 감, 모든 진수 해가지고 그리 만족히 떡도 좀 먹고 과실도 좀 먹고 뭐 반찬도 이것저것 다 먹고 밥 먹는 거에 다 법문이 있어 있는데, 종사가 몇사에 쳐 올라서 눈을 들어가지고 사방에 척 보는데 먹기 도전이라 그 눈을 떼지린데 도가 있어. 뭐 그걸 알아야지. 이불 열 가지고 뭐라고 형설 수설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말이요 아무리 문자로 말해봐야 문자가 문자들 아니 말이야. 그러니 말 내놓고 문자 내놓고 딴게 있는게 아니라 먼저 알면 문자 그것이 곧 도요 베비요 말 그것이 베비요 도더라 이말이야 우리가 모든 과실 먹고 차 한잔 차먹 뭐 식후에 차 한잔 차 먹는데 그다 베비 법문이 다 오늘 그 법문이 만족하다 이말이야 울산, 나보, 명산, 신은 자고로, 명든, 지기 금이로다, 나. 염불 한번 하는 것은 백기 금방 모두 더분밥 먹고 뜨뜻한 방 앉았으면 그잡 자부럽단 말이야 잡 자부름 깨운다고 염불하지 우 염불종가 뭐다 뭐에 염불식이는 그, 그래서 염불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래은 뭐였는가? 우리 대중 말고 부산서도 각군데서 다 왔어 부산서 부산시에서 전부 각군데서 사람이 많이 신도다가 오고, 또저 시흥에서 오고, 또 마산서서 서사가 또 둘이나 오고, 또 미랑, 밀양, 미랑서 또 비군이가 또 오고, 또 이제 저 청도서 비군이가 오고, 뭐땅데 왔노? 이 법문 들으 왔더라니 말이야. 서울서도 오고, 우산서도 오고, 다채서 이제. 무슨 별 수나 있는가 뭐~ 법문이에 들려서 뭐~ 재미진 일, 이~ 이~ 얘기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왔지만은 도치 (12번씩) 그 물과 같애 이~ 동사의 법문이 아무 맛도 없어 다른 그~ 뭐 음식이나 하면 달고 씻고 맵고 짜고 하는 그게 두거지 만은 동사의 이~ 선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치 한번씩 그~ 도 뭐~ 그~ 사만 해도 그 맛이, 아무 맛도 없는데, 열두 번씩은그 물이 무슨 맛이 있겠나 말이야. 응? 무자미 못, 못낙색이라 자, 참이도 없고, 그풀를못 차는, 아, 그래서 참된 재미가 있다, 이 말이야. 응? 재미 있는 것은 찾으면 아무 맛이 없어. 응? 재미 없는 거기서 에 진도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래서 이제 법상에 올라서 종두를 불러가지고 향 하나 쳐 꼽았다, 이 말이야. 상무에다가 하나 쳐 꼽아가지고 이 꼽는 것은 대중이 다 봤다 이말이야요 봤는데 종주를 불러가지고 그이대 꼽는 이게 뭐고 하면 모르겠다 생일 원객이미상원객이라 생일 원각 자리에서 그렇대 원각 자리를 몰라 우리가 생일 밥 먹고 사룡공사에 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장사하고 사룡공사에 크그 생활하지. 그래서 낱낱이 대방광고 환경도리가 다 있어. 그리고 하지만은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원각 자리를 서 그렇게 원각 자리를 몰라. 금방 개성이 무엇인고 하니 울산 나보 양산시는 울산의 무수, 울산 무수가 그의 아주 맛이 좋고, 그 울산에 모래밭 무시가 돼서 아주 맛이 좋아. 울산 나법 양산시는. 이 양산이 이게 강꼬지야. 강꼬지인데, 극내기 이 감이 맛이 참 좋아. <웃음> 양산의 감은 자, 명전지튀김이라 예로부터서그 이름이 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더라. 이말 한마디 해놨다. 이 말이. 그러니, 이제, 이거를 모르거든, 냉 죽에, 울산 무수로 가서 사다가 저 김치 담아놔서, 무수 한, 먹든지, 또, 원주한테, 이, 양산 개미 좋다고 하겠네, 감한개내라 하고, 한 물어봐. 감한개 먹고, 무수 한개 먹어도 모르면 그우자아 말이오. 할수 없는 일이지. 그래, 만안의 광명 눈에 찬 뱅. 이것이 잔두 부처님의 광명이 되고, 자기의 통신이 몸이, 이 몸이 전두 보살을 낳치더라도, 보살을, 보살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보살이 아니라,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러한 그승승인의 보살을 얼굴이더라도,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야 또그 듣는 것이 이것이 문이 아니오 듣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온갖 을다 듣는다 이 말이오 상상인간의 일을 다 듣고 이렇게 해도 그 문이 문이 아니야 묘견이 묘하게 보는 것이 그 견이 견이 아니더라 이 말이오 견, 보는 것이 아니라 지만요 오늘 방살림이라고 문을 탁 열고 보니 천공의 푸른 하늘에는 푸린이 안개가 그치고 또저 들판에는 밝은바람이 일어나고 그런가에는 젊은 처녀 아들이 숙독해고 나물도 캐가지고 왕길을 주고 가고 또 소미그른 아이는 젖대를 불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법문아임이 없어 법문아임이 네. 없는데 그 이것을 이 밖에 무엇을 구하면 영영 멀어진다 이말이요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반살림 업무이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 대중이, 80명 대중이 있어가지고, 중노동을 해. 어제도 마, 마실에 나가면, 1 2시간 매동하면, 그게 중노동이야. 그래서, 다른 선방에는 여덟, 여덟 시간 하고, 많이 해봐야, 1 2 시간 한 대, 2 시간 하고,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하니 이거는 중매대니라 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이는 떡을 해가 온다 또 반찬 끓를 해가 온다 무엇을 맛있는 것을 모두 해가 온다 여러 가지를 우리 수자어 수용할 것을 모두 해서 이기도 하저 밑에서 이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그지 남아는 사람이 들고 와도 뭐달긴데 이고 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자동차 실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다만 이전부안장을 위해서 그러는기라 법을 위해서 하는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도를 여러분이 우리 수자는 전과가 되가지고 생명을 달고 일으켜 하지마는 세속에 있어 살림살이하고, 이제 그 전으로 그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장래가 말래요. 그러니, 그 자연이 잘 자다가 이 다리가 건질이어서 한참 길을 건질이 본다. 보니 성무 차네. 가만히 보니 저태 사람 다리를 건다단 말이야. 그러니, 그럼 너무 다리를 건지리니까뭐그성운을패기있나 뭐 그러니 그래 인자 이 세상 모두 우리 사는 것을 하으로 활동 사진 하면 일에 놀리는 그 필기원이 돌아가서 활동 사진 하면 놀리는 거와 같이 봐야 돼 그러니 인자 집에서 공부를 아홉시간 일하고 다섯시간 놀고 여섯시간 잠자고 2네 시간 남아 있어 그러시니 네 시간 동안에 다 안되면 두 시간이라도 하고 세 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에이? 그러니 만약 비이들어가지고누부가지고 안광 낙지지시에 눈광명이따 떨어질 때는 공부할라 해도 못한다 이제 그때서 후회가 나막그 공부를 못했던 거 그래서 자꾸 이 우리 이 사는 것이 허한하는 하고 내몸뚱에 그런데 이 수자든지 거지 핵인이든지 또 우리 승려 비군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구혹하다가 경전의 말도 많고 법문의 말도 많은데 딱 걸린단 말이야 무엇 뭐 하나 딱 걸려 마음에 천경말론이 있더라케도 자기의 마음에 딱 아, 개를 해도, 이게, 그물이, 창코, 만코가 되더라도, 회기가 딱 걸린 때는, 막, 한 코에 가서 딱 걸린다니 말이야. 그듯이 그, 이제, 우리는, 병을 많이 보고 했지만은, 세균 때, 무색에딱 걸리는 거 아니? 병인 수타부나, 날이 맞도록, 자른 사람을부배를 시알려주나? 자무반점순이라, 내 거에는 반전의 이익이 없다 하는, 그말이 있어. 그 이제 그 그역딱 걸렸단 말이예요 음. 너무 돈 세알이 주는거 저 은행 너무던 그 은행 돈세하는 사람과 같이 너무던 그 세알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말이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이 무상하다 이 세계가 무상하다 이 꿈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물질과 사람의 초월한 정신. 그렇다고 장사로 하지 말고 살림살이를 하지 말고 절에 오락하는 것도 아니라. 하니까네 그러니까 마음을 인생관을 영 전하나 하면 일대전하나 해버려. 해가지고 그래 이래 살아야 되지. 이게 모두 보살래도 자 속에서 그이 사바 세계에는. 모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걱정 걱정이 없을 수가 있, 없다니 말이야이 사바세계는 고략이 상반된다문에 그.. 그.. 그.. 그..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고를 고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 물질과 사람의 초월한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생일 돈을 벌도 크게 영책이 없어지고 생일아를키어도그 염책이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 해서 내가 삼성이라고 절에 와서 뜨 길에 앉아서 버 벗고 앉았으면 집에 쫓아간다 가가지고 아들뭐 어디 하는거 살구제 또 우린 자식도 생각해가지고 눈물 흘리게 무슨 생계나팡 나거든 안장구만 웃어버려야지 그나두면한 시간, 반 시간 그만딴 생각 자꾸 신꼬리 풀듯이 자꾸 나온다 이말이야그래서 정신을 모고 모아서 한 대여섯 시간 맨줄에 막 저... 정의를 앉아도 정의를 앉아도 그거는 또 난문제고 한 대여섯 시간만 정신이 통일도해통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자는 마음이 다른 마음을 돌아지고 몸에 병이더라도 덜어지고 그러니 피가 피가 막 작하다 이말이야요 피가 공부로 하면 피가 막작래 해서 아주 창작한 피가 돼. 피가 되면 고 맑은 피가 잘 돈다 이말이야 그러니. 그리고 심장에 그 사람이들 고생이 없고 화강국들이 없는 사람이 있나 거기 무슨 걱정하는 그런 도둑님이 가슴에 이게 체이가 있고 머리에 잠재해가 있다가 자꾸 무슨 공부를 좀할락하면큰 힘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잡고 연극 한바탕 멋떠리지 그래 하고 가야지 만난 머리가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가야 그게 되겠나 말이오. 그러니, 일상생활에 이 불교의 진리를 화해가지고서, 화해가지고 있어야, 이, 저, 우리가 불교 신한 바람이 있지. 그러니 이 선빵은 선불쟁이라 부채를 빼서 내는 응? 선택해 내는 고지다 그러니 이 선빵 마당만 하면 밟아도 앞뒤에안 떨어지고 또 이제 저 문고리만 하면 잡아도 그앞뒤에안 떨어진다 이게 전설이 있으니 공부할 생각은 없고 사초에 가서 문고리 한번 끼우다 아주 흥꼬리가 잡고 없이요. 제일 지인이 그 무슨 소용이 있나말이야요 제일 마당을 밟으면 무슨 바... 그 소용이 있나말이야그러고또이 품색이 언째 됐는지 저 윤달이 되면절 시마당 시분 밟으면 저 시절 마당 밟으면 좋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그런 말로 했는지 그지 이, 이 절에 가서 한분 밟고 저 절에 가서 밟고 그럼, 마당 발렌데 무슨 그 효과가 있노? 마당 발렌데. 과정 절대로 가서 구분한다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기원한다 하는 건 모르지만, 그 마당 발렌데 뭐고. 또, 통보사이 사리탑을 숨안 차고, 숨안 쉬고, 또 하면, 집은 돌면, 오래 산다, 하고, 사흘 만에 죽니, 오 다섯 분 돌면 다섯 만에 죽니. 일이 또 어디로 났는지, 숨안 쉬고 돈다고 아들덜렁날락 해가지고 그 땀을 흘리고 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불교를 그릇나고그도알고 그래 <웃음> 정신을 못하고 사신을 해가지고 그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부수박을 사가지고 그탁에서그안속 벌그림질은 그럼 먹어야 될긴데 해회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쟁의를 홀타야 무슨 맛이 나오나?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여러분은 그래 안하지만은 세속의 그 신도가 이 우리나라에 500만명 신도가 있다 하는데그 가운데 별사림이다 이니다이 말에 별사람 이신니깐그를 선전 우리가 댕김이 있으므로 신리가 선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선전해서 정신을 하도록 맹그려달라 하는이다 그러고, 이제, 이 참소는 화두를 들어서 육년상속으로 그래서, <웃음> 가나 오나 행주자와의 일어해지고, 또한, 저, 사더라도 오메가 일어진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만, 잠시 5분도 일념이 못되고 30분도 못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생사심에 꺼들리가지고그러니이 그래. 몸이 나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없어지는 것이 그게 생각심이그 생사심이라 그러니 그래. 그기를 그래. 줄라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로 애로 서야되지 비가 와서 물이 한자 부르면 배가 한자 올라가고 석자 오, 물을 오르면 배가 석자로 올라가 아니 자기가 이참도 닦는 역에 철저히 하리하면 하리 배 하리 올라가서 하면 이잖 이제 물을 해서 그런 정도의 가두가 돼 도를 닦으면 죽고그 하지 형제가 싫어 하지 또일가 친척이 싫어하고 욕하지 미쳤다 간다 그러니 또 보살 내도 절에 가서 뭐 일하면 모두 일과 진척 영감 거지 모두 욕하고 그렇다 그러니 불조가 지 인증 지쳐라 부채와 조사가 사람을 위워하는 거짓득해서 이노리를 할라카면 다미워해아니 우리 신려나는 양가 갖다 하면 양가 득죄라 이 친척 기분모그 친척을 베리고 부모를 다 베리고 형제간도 베리고 이렇게 다 와서 도를 못 닦으면 마실 부모에게 득죄래또 공부하러 와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그저 허송세월 하면 부처님한테 또 죄를, 죄를 얻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양가 득죄가안 돼야 돼. 보살래도 역시 이 진리를 도를 믿거든 진리법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뭐 펜스리 의교를 믿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뭐 낱낱이 들어서 말도 할수 없고 찾아 댕김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쩐지 여러분은 여기 수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니까 저 각체. 나라거든 부채님의 진리법을 말해. 그런이 그래 오늘 보니 너무 말로 훔치가지고 갈라고 이건 뭐도녹금을뭐두 모두 모두 이래가지고 놔두었단 말이야. 이게 뭐때문의 요님이 되는 거 하니 이 전기 전기 이게 작용이 돼가지고이 전기 없으면 이거 안돼 전기 얘기라 드는지 이런 전기가 들어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기 발명 누가 했노 미국의 에지선이 이게 발견했단 말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교수질 을 하다가 무슨 과를 했냐? 전기과를 했단 말이야 전기가 있을지인데는 전파이 아니 겠나 그러니 그걸로 연구도 해가지고 이 정광을 내면 이 세상에 아, 그 입체 모든 인류의 이익이 얼마나 되겠나 이거를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 자 거기에 집필 들어가니 살인 등신이됐말이야요뭐 우등 들그시간대 돼가지고 너무 가르치고 이래해도 뭐 가지도 안하고 우들 크게 앉아가지능력 있는 사람 매로 정신 빠진 사람 매로 이래 앉단말이야 그러니, 이 놀이, 이도 닦는 사람도 사람 놀이 할려고 하지 마라, 그만. 나 사람 놀이 안 한다. 사람 놀이 하려고 하면, 뭐, 들지요. 사람 놀이 안 한다.